안녕하세요. 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 일주일 내내 업무가 너무 바빴습니다. 사실은. 어, 너무 바빠서 유튜브에 손을 댈 시간이 없었는데 어, 오늘은 소식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짧게 그냥 뭐 간단한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퇴근을 할까 합니다. 어, 5월달이 어 이제 5월 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의 어떤 중과 적용이라든지 좀 많이 바뀌는 게 있죠. 분양권도 이제 양도세율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중 조정 지역에 2주택자, 3주택자 이런 중과세율도 10씩 더 추가가 되고 바뀌는 게 이것저것 많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잔금을 5월 31일 안으로 잔금을 치는 좀 건매물들이, 거래들이 좀 있었었고요. 올달에 부산의 부동산 분위기 장은 어땠는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오늘은 그 소식만 좀 짧게 전해드리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 어, 먼저 올달은 기존 아파트도 조금 조금은 좀 움직여요. 제가 있는 여기 남구 이제 같은 경우에 근데 기존 아파트보다 어 사실은 재개발 지역이 훨씬 더 활발하게 많이 움직였고요. 어 매수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서울이라든지 뭐 대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구라든지 이런 외지에서 상담을 하러 오셨던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어 근데 제가 볼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 투자금을 어 어느 정도 뭐한 3억 이상 이런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셨어요. 어 주로 잔잔한 거. 소양님, 뭐, 한5천부터갭 투자할 거 없습니까? 이런 분들. 뭐, 많아봤자 한 2억에서 뭐, 2억 한 2억 한5천 안쪽. 어, 요런 매물은 외지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어, 상담을 하러 오시고, 또 브리핑만 듣고 가신 팀들이 꽤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거래가 이제 된 그런 곳들은, 음, 이미 다 주택이신 분들은, 어, 토지 매물은 물건이 나오면 계좌분을 달라고 몇 분이 그냥 쫙 줄을, <웃음> 계좌 달라고 줄을 서시기도 했고요. 어, 그리고, 어,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그동안 가지고 계시던 그 재개발 구역에 프리미엄이 또 많이 올랐고, 이제 이런 분들, 뭐 세금이 바뀌기 전에, 어, 사신 지가, 음, 아직 1년은 조금 지났는데 만 2년은 안 되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올 말까지 팔면 일반세율이 적용이 되잖아요. 입주권 같은 경우에. 어, 그런 매물들이, 어, 다른 시세보다 뭐한 2, 3천에서 많게는 프리미엄을 한 5천 정도, 어, 요렇게 조정한 걸로, 그렇게 거래를 한 것들이 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재개발 구역에 이제 사업타당성그 동의서를 진구를 해서 접수를 하고 있는 구역이라든지, 어, 그런 구역들의 거래가 꽤 많이 있었었고요. 이렇게 초기 진도의 재개발 구역을 거래를 매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초롱소장은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선진입구역은 아예 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지역은 매물을 팔아주세요 하시는 것도 사실은 접수도안 받았어요. 그런 곳들이 꽤 있었고 대신 향후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여기는 입지가 너무 괜찮고 옆에 주변에 이제 인근 시세가 이미 뭐 10, 이 3억대를 넘어가 있고 학군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져 있는데 뭐 사전타당성 동의서를 거둔 비율이 뭐 70%가 넘었다든지 이미 접수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실은 매수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런 거래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례가 또 있었냐면 이미 다른 물건을 사놓으셨어요. 계약금을 이미 다 보냈어요. 내 거를 팔아서 잔금을 치기로 했는데 그 날짜가 이렇게 탁탁 맞아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애를 먹으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또 이런 그 불장에서는 아까처럼 계약금 걸어놓고 안 팔려서 애를 먹는 분도 계시지만 더러 이제 또 어떤 분은 내 집은 다 팔렸어요. 잔금 기간도 길게 잡아줬어요. 그 장금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나는 이렇게 자금을 활용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다른 주변 시세가 날아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 것을 누가 사시겠다 하면 계좌번호를 환란 그냥 드이기 전에 내가 살려고 하는 그 구역이나 뭐 어떤 예비 후보 아파트를 충분하게 그. 어 물량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물량이 어떤 프리미엄이라든지 매매가액 수준이 어떤지를 훤하게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살려고 하는 물건지에 계좌번호 정도를 받아서 그거 입금하기 전에 내 물건도 누군가 사실분 계좌번호를 확정을 하고 한쪽에 계좌를 받고 한쪽에 계좌를 주고 이렇게 해야 그 중간에 뜨는 갭 사이에 가격이 올라가는 차이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 다물건자 분들이 아까처럼 어, 나중에 팔때 양도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토지를 주세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주택수에는 들어가지만 시득세라도 좀전략을 해보겠습니다 하시면서 무허가주택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그래서 수요는 그 매수상담은 다른 달보다는 한두배 정도는 많았던 것 같아요 올 달에 그리고 실제 거래를 마무리를 하셨던 게 초록부동산에서 이번 달에 거래를 했던 그뭐거래 빈도 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부산이 처음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던 2019년 11월달 12월달 그때 정도의 거래 양만큼 거래를 했어요 한달 사이에 어, 그래서 그건 어, 매수가 굉장히 어, 매수풀이 풍부하게 많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매수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동안 매물이 어, 좋은 매물이 없어서 이제 거래가 없었다고 라 하면 어, 작년 11월 12월에 부산이 조정으로 다 묶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매물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서로 관망세였어요 그러다가 월 말까지 이제 일반 세율로 팔수 있는 물건들 그 다음에 어. 6월 이후에 팔면 뭐 중가가 더 되는 이런 물건들 그런 거 이제 올말 안에 좋은 물건들이 제법 꽤 있었어요. 그런 물건들이 이제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래쪽에 계약금 넣고 내일 모레 잠금치고 이런 것들도 꽤 있어요. 물건이. 어 그것처럼 어, 매물이 안 따라줘서 그동안 거래가 안 됐지 어, 매수 쪽에는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살려고 많이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고 어, 의외로 생각보다 돈이 많으신 분이 꽤 많으시네요 아 정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근데 그 많은 돈을 들고도 제대로 또살게 없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현금을 뭐 15억을 지고도 마땅한 물건을 보내드릴 수 없는 게 있고 뭐 1,2억을 들고도 그 물건 눈높이에 맞는 물건을 좋은 걸 드리기도 하는데 어뭐 하여튼 지금은 음, 시장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동안 나왔던 좋은 금매들은 올 말안에 나왔던 것은 싹 소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이제 저도 궁금해요. 6월 1일 이후에 어떤 그 시장이나 방향성이 저도 궁금하고요. 어. 경기가 지금 어뭐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인 년을 겪었지만 우리가 자영업을 그냥 하시고 내 주변에 어떤 뭐 직장이 뭐 재테크 근무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뭐 수당이 좀 줄어든다든지 이런 이런 식으로 내 주변이 힘들어져 있는 분은 대한민국 전부 다가 힘든 줄 아세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뭐 수출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라든지 어뭐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 있는 걸로 압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또 나라 잖아요 어, 그런 수치들은 올라가 있는 게 많고 어, 경기는 오히려 호전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우리 자영업자들의 경기 뭐 어떤 그런 경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전반적인 어떤 그런 수치들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고 풀리게 되면 금리도 조금씩 또 오르게 됩니다 너무 돈이 많이 풀린 거는 조금씩 또 걷어넣어 드리기도 해야 되고 그거는 금리로 조정을 하면서 조금씩 풀었다 넣었다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어, 이제 이렇게 또 코로나가 다 이제 또 어, 마스크를 벗는 그 날이 또 오면 이제 더 많이 이제 또좀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어, 근데 그그 그 모든 거 이전에 지금의 부동산은 어, 5월 말과 6월 1일 이후로 나누어서 어, 사시는 분들은 올말 이전에 사기가 너무 좋았고요 어, 좋은 물건들도 있었고 금매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 이제 그동안 받으셨던 분들은 6월 1일 이후에 지금까지 안 팔았다 하면 6월 1일 이후에도 크게 팔 이유가 없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물건이 더 기해질 수 있다 소리예요 실제로 세금을 더 걷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이제 물건이 좀 풀린다고 라 하면 취득세가 완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부산이 뭐 일부분이라도 좀 풀려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 세월이 와야 이제 또 매물들은 좀더 나올 것 같고요. 어, 그 전에는 어, 사실을 보자 하는 분들은 계시지만 매물이 많이 없으면 앞에 거 팔리면 그거보다는 적어도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담해야 될그 세금도 원래 매수한테 증가를 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의 부산은 제가 4월 5월 두달 거래했던 무슨 다른 건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초롱부동산에서 거래를 했던 거래량과 어떤 거래 추세와 어 매수사장님들이 오셔서 매수사모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했던 그 내용을 놓고 보면 부산은 불장에 서두에 들어서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같으면. 물론 데이터도 조정 묶였던 그 이후에도 한 번도 파랗게 된 적이 없고 색깔이 연하든 짙든 계속 상승을 가리키는 빨간색 쪽이었어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은 말을 했습니다 올달은 너무너무너무 바빴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에 유튜브 손을 못댈 만큼 근데 이제 건매들은좀 정리가 됐고 이래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어, 유튜브에 제가 메모를 올린 지도 굉장히 오래됐죠 어, 실제로 지금은 제가 어, 그 초과 인원 그 최종 인원 1500명까지인 어, 매물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저기 어, 유튜브 밑에 적혀 있는 이 주소는 이미 1,500명 풀방이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주소를 이제 2번 방을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은 1번 방, 2번 방 똑같이 올릴 거기 때문에 어, 좋은 매물을 먼저 만나봐야지 하시면 단톡방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거기 계시면 물건을 먼저 만나실 수가 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블로그에도 매물을 일일이 다못 올립니다. 대표적인 매물 한두 건을 좀 올리는 게 다고 어, 그러다 보니 웬만한 매물은 단톡 방에서또 소화가 다 끝나버려요. 그게 먼저 탁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가도 지나도 계좌주세요가 아니면 제가 블로그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단톡방 안에서 거의 소화가 다 끝날 때가 많습니다. 좋은 매물들이. 그러니까 꼭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부산 전체 웬만한 구역에 어떤 좋은 매물들을 그냥 한 군데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 얼굴 까먹었을까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좀더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운동을 아프는 계단 긋기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걸 또 하루 쉬었더니 더 지속하는 게안 쉽네요 왠지 어,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돈을 들여야 <웃음> 운동을 하겠다 싶어서 어, 내일부터 어, 롯데동네 백화점 에 집이 거기서 멀지 않아요 저희 집이 거기에 그냥 아예 연회원으로 이제 수영을 아예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 아침에 한 7시 반 정도부터 8시 부 강습을 제가 끊어놨거든요. 7시 반부터 한 9시 반그 정도까지는 전화를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에 7시 반에서 8시 반은 전화통화가 불갑니다 그러니까 9시 반 이후에 이제 급한 거 있으면 연락을 주셔야 통화가 되고요. 아니면 문자로 남겨놔 주시면 전화를 못 받아도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인류 역사상 최대 몸무게를 자랑을 해서 몸무게 관리 좀 <웃음> 하겠습니다. 어, 5월달에 어떤 초롱부동산에서 거래했던 거래 분위기를 전해 드렸고요. 어, 이제 좋은 매물을 먼저 만나보시려면 이번 단톡방 링크 주소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 그 단톡방 링크는 두개다 올려놓겠습니다. 1번방 들어가 보시고 만실이라서 안된다라는 메시지가 뜨면 2번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 한두 분씩 나가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이래서 1499명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운이 좋으면 또 1번방에 들어와지십니다. 그렇게 또 단톡방에서 뵐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